지리산 지리산은 백운계곡을 왔다는 지어니다 백운계곡은 왜이냐 경남 산천주단승면백운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용문사쪽으로 쭉해서 들어가다보면 은 오르막길이 나 이렇게 오르막길을 딱 오르다보면 은 계곡이 나오는데 사실 계곡은 좁고 그리고 물이 차갑습니다 어김없이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있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오 악금이 있는 산이오 영원의 산이고 신선의 산이오 농가 오브야 밝혀있지 않은 것이 누구만 이렇게 오르다 보니 계곡에 용서가 있고 사람들이 보이고 펜션을 보이고 그리고 엄청난 물이 흐르고있다 바로 여기가 내공계곡은 배군, 배군, 영문사 입구에서 3킬로정도 쭉 이어져 있고요 3킬로정도 가면은 거기 통제소에서 안내원들이 통제를 합니사람은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1-2킬로정도 올라가시면 내공계곡에 배군, 배군, 끝까지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백운계곡은 산청에 있습니다. 산청에 아름다운 볼거리, 나랑 거리 9개 중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계곡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올라온 화장에 이렇게 펜션과 그리고 인파가 넓이 있습니다. 적히 버섯을 갖다 이렇게 조각을 하는 게 많이 있적 그저 그 즉마다 저기 아마 버섯 한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펜션들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펜션 옆에는 어김없이 계곡이 있고, 계곡이 있는 곳에는 날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유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계곡을 찾아서 여름 박캉스를 즐기고 계곡은 다른 계곡에 비해서 이 계곡 은좀 좁은 편이에요. 물도 많이 흐르는데는 많이 흐릅니다만은 이 쪽은 조금 흐르는 경향이 있네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갑니다. 오르고 올라서 이 코를 올라가다 보면은 옥문 코풀은 엄청나게, 계곡에 마구와 나구 사이가 컸습니다. 조금 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이 아주 깨끗하고 막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피레미 새끼도 다 보일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막은 계곡입니다. 이것이 배궁계곡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는 그래도 이렇게 저렴한 곳에서 여름을 다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계곡의 중설를 보기에는 이른바위로 이칼칼칼칼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곡에서 여름을 한번 보내 보시는 것도 어떠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지입니다. 바로 용문 폭포가 있는 곳입니다. 찾아가 봅니다. 여기는, 어... 인명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절대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폭포를 구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용문 폭포에 물 색깔을 보세요. 그 깊이가 거룩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계곡의 폭포가 수심이 깊다는 이야기입니다. 3m,5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절대 들어가서는 안돼. 폭포가 지금 양갈래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갈래 세 갈래 여러 갈래로 내려오는 폭포의 물은 개울해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위험해 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은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여기가 대군계곡의 용문폭포입니다. 쭉 한번 보시죠. 조금 있다가 이젠 걸어서 1 5 k 로 정도 올라가면은 마지막 커다란 폭포가 나옵니다. 지금 걸어서 올라옵니다. 남맹조식 선생께서 여기서 자리를 하셨던 공간이 일명 직탕폭포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직탕폭포를 보지 못하고 내려가실 수도 있어요.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까지 이 계곡의 폭포를 보고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되기서 바탕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시원한 계곡에서 아주 넓은 비륙이죠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폭포의 위쪽에서 밑으로 카메라를 잡아봤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기는. 이게 용궁 폭포 위쪽에도 한 1km에서 1.5km 정도 올라가야 이 아름다운 곳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직한 폭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리산, 한층에 있는 대군 계곡을 찾아봤습니다. 용문사입구에서 쭉 시작해서 계곡을 쭉 따라서 용문폭포와 그리고 직탄폭포까지 아름다운 계곡의 모습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주걸로 오시면 이렇게 잠시 쉬실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